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입니다 오늘 봄맞이 옷장 정리를 하려고 영상을 켰어요 작년에 여름맞이 옷장 정리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냥, 아, 그냥 가볍게 옷장 정리하는 거 그냥 올려야겠다 이 생각하고 올렸던 거거든요 꽤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좀 놀랐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방법은 똑같은데 이제 겨울옷이 들어가고 봄옷이 나오는 거잖아요. 봄이다 보니까 옷장에 있는 옷들이 조금 밝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좋아요. 겨울 되면 항상 다 이상하게 칙칙한 옷들 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면 다 같이 옷장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어떻게 해줄 거냐면 옷박이장에는 두꺼운 옷들을 다 이제 침대로 일단 빼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에 있는 봄옷을 다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옷을 다시 이 옷장에 넣어야 되잖아요, 서랍장에. 봄 옷을 빼면 공간이 남으니까 그 공간 남는 데에다가 겨울옷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합시다. 항상 맨날 입는 요 세트. 후리스와 양털 조끼. 이 후리스 진짜 오래됐고 너무 많이 입어서 더 너덜너덜해졌어, 지저분해졌어. 그리고 요런 코트류. 코트류는 어, 올리는 게 낫겠죠? 아 그리고 여러분 이 코트 되게 이뻐가지고한 6만원? 6만원대에 작년에 샀는, 샀던 건데 이게 케이프 코트예요. 여기 이렇게 단추로 채워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단추가 떨어졌어요. 두개두 두 개씩 해서 총네개가 바뀌어있던 건데 이쪽은 다 떨어졌고 이 왼쪽은 하나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라서 이 케이프를 여기가 고정을 못하고 못 있어요. 요거 니트 요거 블우스 요거 봄에 입을 것같 이거 되게 두꺼운 바지인데 아침저녁으로 입기엔 괜찮아요 아직 많이 바람이 차서 이건 입고 요거는 잘안입어사 다시 걸어놓고 위에다 걸어놓으면 위에다 걸어놓자 요 원피스 걸어두고 일단 요렇게 여기는 다 뺐고 이제 이 위에 있는 거를 빼야 되는데 집에 의자가 부서져가지고 요 바퀴 달린 의자 에 올라가서 자켓류나 얇은 원피스류, 가디건류를 봐볼까 봐. <목소리도> 봄에 입을 만한 게 이거는 이렇게 입고. 아 걸렸어. 일단 요 원피스. 요거 대학 교때 사가지고 아직도 입고 있거든요. 진짜 얇아요. 이거 진짜 얇아. 다 비쳐요. 이렇게 손넣어보면은 그래, 그리고 바람 불면은 다리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파라락 말리는 천이에요. 겨울에 융털 달린 스타킹 있거든요. 그거 입고 입는 편이고 아니면 봄에 그냥 요거 단독으로 입거나 가을에 산 거긴 한데 색감이 뭐 차분하게 가, 봄에 입어도 될것 같아서 올해는 빼두고 근데 이런 원피스 입어서 사도 몇번안 입긴 해요 옛날에는 안뭐 입고 꼭입어야겠생각 했을 텐데 올해는 한번 핫트그아 되기 필요고는 그냥 완전 기본 저는 봄에 꼭 필요하거든요 카디건들이 이제 여기 있는 거를 계속 정리를 해놓던 가 해야 되는데 어, 귀찮아 갑자기 하는 거 귀찮다 <웃음> <웃음> 여러분 잠깐 쉬고 왔습니다 너무 피곤해 사실 밖에 나갔다 온지 얼마 안 됐거든요 여기 있는 봄옷을 다 뺄게요 일단 어더 옛날 스타일이야 그거 되게 귀여워요. 이것도 있고, 이? 이것도 가지? 보무시 이게 다예요. 다음에, 이제 여기 꺼내왔던 보무들을 옷걸이 하나하나 걸어서 걸어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수선 맡긴 거 아니고 그 다이소에 그옷 수선 테이프 있거든요. 요거 이것보다 조금 더 두꺼운 게 있어요. 그거를 사셔야지 조금 더 훨씬 좋고, 그 저는 이거를 두 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앞 뒤로 해가지고 각각 붙여서 이렇게 접은 건데 조금 이렇게 자세히 보면 되게 엉성해요. 제가 요걸로 수선비가 굉장히 많이 아껴졌던 아이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걸 하나 갖고 왔어요. 이게 바지걸이거든요. 요번에 언니가 사, 사용을 한다고 이걸 샀어요. 근데 저처럼 저렇게 북방이장이라던가 되게 이렇게 좀 많이 크지 않는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크지 않는 옷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되게 불편해요. 옷가에 같이 그냥 행거를 쫙늘려놓은 그런 옷방을 갖고 계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 차지도 은근 많이 해서 차라리 바지를 그냥 이런 일반 바지거리로 요게 제일 나아요. 요것보다. 그래서 저는 요걸로 바꿨어요. 다시 다. 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봄 옷은 다 업데이트를 해놨고요. 아, 코트 또 있어. 짜란. 이거 아시죠? 이걸로 걸어서 하는 거. 오. 근데 이거 어떻게 뺄지? <웃음> 너무 괜찮아. 너무 괜찮아. <웃음> 너무 힘들어 그럼 이제 옷 빨리 개고 끝에서 봅시다 봄 가을 옷을 다 여기다가 개고 다 정리를 한 상태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아주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봄맞이 옷장 정리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은 2023년 봄도 따뜻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